구장의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와 산화적 인산화. 자, 구장을 열어주세요.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외막, 내막, 요 사이에, 막 사이 공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걸 외막이라고 얘기를 했고 외막. 그다음 안쪽에 요막을 내막이라고. 그다음 안쪽은 내막 안쪽은 기질. 이름을 기질. 자 이렇게 부릅니다. 외막은 이온과 크고 작은 물질이 자유로이 통과할 수가 있다. 외막은 뭐. 이온은 통과 가능하고, 그다음 입 작은 입자 물질은 자유롭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막에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물만 통과시킵니다. 그 이외의 물체는 내막을 통과하려 그러면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운반체가 필요해요. 자, 그다음 내막에 뭐가 있냐 하면은 대부분의 전자 전달계 구성 요소와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내막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 기질 안쪽에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구연산 회로 지방산 베타 산화 및 아미노산 산화에 관련된 효소들이 기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질이 있어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는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RNA 및 미토콘드리아 리보좀도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 DNA 있고 DNA에서 RNA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를 만들기 위한 리보존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서 봤느냐? 모계유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 내막, 뭐, 외막 있다. 내막은 고도로 주름져 있다. 주름 많이 보였죠, 앞쪽에. 막 이렇게 꼬여있잖아. 그죠? 주름. 자, 복합체 1, 2, 3, 4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어디? 전자전달계에, 전자전달계가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전달된다. 보시면은 복합체가 1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복합체 1 그러는 거 보이죠? 복합체 1. NADH 뭐그리고 산화환원 효소 이렇게 나와 있고 복합체 2 그러는 것이 복합체 2 위쪽에. 자, 복합체 2 보이죠? 자, 그다음 복합체 3 복합체 4. 자, 이렇게 복합체 1, 2, 3, 4 이런 형태로 지금 복합체를 이루고 있더라. 이 전자 전달계가. 그러면서 뭐이 복합체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막, 자, 위쪽이 막 사이 공간이고 안쪽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막입니다. 내막이 뭐로 이루어져 있나. 인지질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이중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자전달계 끝에 다 통과하고 이 전자를 자, 수소이온 전자 받고 우리가 호흡으로 숨쉬어서 공급하는 산소와 결합 해서 물 물이 만들어지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쭉 한번 봅시다. 자, NADH 생성되고 자, NADH 여기 보시면은 자, 복합체 1이 관여되는 NADH, u Q, H2 뭐, 시토크롬 BC1, 시토크롬 C, 뭐 시토크롬 A, 시토크롬 A3 해서 뭐 복합체 1, 2, 3, 4 이렇게 복합체를 거쳐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ATP 만들어낼 때, 뭐, 산화, 인산화국에, 뭐, 이건 좀건너뜁시다 건너뛰고, 자, 여기 보시면은, 가서 최종적으로 ATP가 만들어집니다 어데? 우리가 TCA 사이클에서 ATP 만들었다 30 혹은 32 ATP 만들었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세한 부분은 일단 두고 ATP가 만들어진다 근데 ATP 만들어지는데 그때 자 세포질에서 세포질에서 피루브산이 아세칠코에 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NADH 생성되는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말산 아스팔트산 셔틀을 타고 NADH가 OAA와 결합해서 말산을 만들고, 말산이 미토콘드리안으로 들어와서 말산이 이와 같이 NADH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서 ATP 생성하는 길, 이게 32ATp 만들 수 있는 간. 심장신장 심장. 간심신이 32 ATP 기록, 기억을 하세요 했죠. 32 ATP 자, 이 셔틀을 타고 들어오는 말산 아스팔트산 셔틀 그 다음 그리세롤인산 이 셔틀을 타고 들어오는 그리세롤 인산 셔틀을 타고 들어오면 은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올 때 뭐로? NADH가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와 같이 FADH2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리세롤 인산 셔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뇌 골격근에 내나 골격근에서 이셔터를 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ATP는 골격근에서 ATP는 포도당 1몰에서 30 ATP만 생성이 된다.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세요. 했습니다. ATP 간, 심장, 신장, 32 ATP, 말산, 아스파트산, 셔틀. 뇌골격근30 ATP, 그리세롤, 인산, 셔틀. 자, 이걸 기억, 기억을 좀 하세요. 최종적인 거, 자, 이거,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30 혹은 32 ATP. 그 다음, 이제, 전자 전달계에 저해제가 나타나서 전자 전달계에 저해하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개 독건물들입니다. 독금물 자, 지금 보시면은, 복합체, 복합체, 우리가 앞쪽에 복합체 1, 2, 3, 이렇게 4 얘기를 했을 때, 복합체 1을 저해하는 물질이, 뭐, 로테논, 뭐, 아미탈, 시토크롬 B를 저해하는 물질 안티마이신 뭐 시토크롬 산화효소를 저해하는 물질 일산화탄소 CO 우리 중독 연탄 중독으는 일산화탄소 아자이드 화합물 그 다음에 시안화합물 독건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토크롬 산화효소를 저해한다 자 어디냐 저 위쪽에 자 아미탈 로테논 그런 건 요건 복합체 1을 저해를 했고요 복합체 1을 그다음 시토크롬 자 안티마이신이 요 시토크롬 B를 요 시토크롬 B C 1되어 있는 요 시토크롬 C B를 저해한 안티마이신 그 다음 시안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아자이드 이런 독거물 여기는 시토크롬 이 산화효소 a, 뭐 A3 뭐 a 이쪽에서 산소 공급되는 이 부분을 저해를 해버립니다. 이게 저해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독거물이 이런 저해에 의해가지고 우리 생명까지 아싸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뭐저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짝 풀린 뭐 화학 물질하고 뭐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 자, 그 부분은 교재를좀 참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주요 보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모든 이런 쪽에서는 활성산소종이 발생이 되어버려요. 그때, 이제 항산화 체계가 항산화 체계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옳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초과산화물 라디칼이 만들어졌다. 라디칼이라고 그러는 건 홀로된 전자를 가진 화학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또 과산화 수소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과산화수소가 또 하이드록시라디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과산화물 초과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산화적 스트레스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초과산화물 라디칼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미토콘더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 에, 산소까지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응성이 아주 강한 라디칼이 생성이 될 생성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면 좋은데 몸에서 만들어진다 얘기야 그러면 이 라디칼이 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가 호흡했던이 산소 분자에 자,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홀로 된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또이 라디칼이 과산화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도 상당히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산화수소 어디에만 있습니까? 상처나고 했을 때그 살균소독제로 과산화수소 3% 용액 쓰지요.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이 하이드록시라디칼 이런 라디칼 특히 하이드록시라디칼이요 이 과산화수소가 철, 이과, 이온과 반응하면 은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하이드록시라디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시 라디칼이 라디칼이 어떤 몸에 들어오는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 써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진다면 결국 그게 뭡니까? 암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해를 주고 있다. 자이 해를 주는 것이 자 항산화 체계의 불충분한 작동으로 인해서 항산화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다당류의 분해 효소를 공격하면 불활성화 뭐,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하고 DNA까지 절단을 초래해버린다. DNA 절단까지 초래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바로, 뭐, 암조직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치명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적 손상은, 노화는 물론이고, 염증 반응, 암,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뭐, 루게릭 병, 뭐 신경학적 신경성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며병 이런 발병과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 밝혀져 있어요. 그럼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항산화 역할을 가졌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가졌는 효소도 있다 얘기에요. 그 있는 것을, 그 역할을 옳게 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잖아. 자, 그 역할을 항산화 효소가 어떤 효소, 어떤 효소가 있냐 하면은, 자,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물체들은 항산화 방어 체계를 발달시켰습니다. 그 체계가, 자, 첫 번째. 초과산화물 불균화 효소, 들어, 영어로 super oxid d i s o d 라고 이런 부르는 superoxide d s o d 그다음 카타라제, 카타라제. 다음 세 번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글루타치온 우리 만들어봤잖아 그죠? 과산화효소 그 다음 글루타치온 환원효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항산화효소로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 작동이 안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 잘 작동되도록 하려면 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해야 될까? 이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항산화제라는 자 물질들이 나옵니다. 공명 안정화된 뭐 페놀 항산화제. 자 이게 페놀 여러 개 있는 걸 우리가 폴리페놀 화합물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자왜 이런 포리페놀 구조를 가졌는 물질들이 산화방지제 혹은 뭐 항산화제 역할을 하느냐. 자, 여러분, 산화제, 산화를 억제해준다 얘기는 뭡니까? 산화를 억제해준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산화방지제는 환원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환원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졌는 물질이라야 항산화제가 돼요. 남을 산화식, 남을 산화되는 것이 방지하고, 화, 방지하려면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환원이라는 게 뭡니까? 수소를 공급해주거나 전자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요, 적어도 발생된 라디칼을 라디칼이 나, 다른,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라디칼을 진짜 꽉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든지 하여튼 역할을 해줘야 돼. 그때 나오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자, 페놀 구조에서 페놀, 여기에 보세요. 자, 페놀이 벤젠링에 여기 OH가 되어 있는데 자 OH에 만약에 R라디칼이 몸속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요 페놀의 요 음. OH의 수소는 요 수소를 남에게 쉽게 띄워줍니다. <웃음> 그러면 은 페놀의 수소가 R라디칼의 수소를 공급해 줘버리면 은 페놀 자체는 페놀이 라디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페놀 라디칼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안정화돼, 좀 안정한 상태의 라디칼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라디칼, R라디칼이 RH 돼가지고, 라디칼이 사라졌죠. 그렇죠.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포리페놀화물 좋다, 뭐, 어? 항산에 아, 산화방지를 위해서 좀 많이 섭취하자, 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공명 안정화된 페놀 이 라디칼에 기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뭐, 어, 레스베라트롤, 코르세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아이소플라본, 카테킨,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와 같이 포리페놀 화합물, 라디칼을 좀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산화제 그리고 뭐 종류별 그본 식품의 생리 기능, 그다음 자 그루타치온 우리가 봤었죠. 알파 토코페롤,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베타 카로틴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느냐 작용기전은 과산화물 라디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 아니면은 과산화물 라디칼을 환환시키면서 생성, 자기가 자신이 항산자 자기 자신이 또 라디칼이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안정한 분자라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뭐, 지용성 항산화제, 수용성 항산화제, 이런 종류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 알파토코페롤의 항산화 작용과 아스코로브산에 의한 알파토코페롤의 재생. 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알파토코페롤이, 알파토코페롤이, 어디에? 여기에 알파토코페롤이, OH 되어 있는 이 수소를 이 라디칼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토코페롤 라디칼이 됐어요. 보이죠? 그런데 이 토코페롤 라디칼을 다시 바이타민C 아스코로보산이 여기에, 여기에 있는 이 수소를 이 알파 토코페롤 라디칼에게 주면은 알파 토코페롤이 페롤이 살아납니다. 원위치. 되잖아 그렇죠? 원위치되고 아스코로브산은 바이타민C는 이와 같이 아스코로브산 라디칼이 됩니다. 이 아스코로브산 라디칼은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공명전자가 분산이 되면서 안정한 형태의 공명 안정화된 아스코로브산 라디칼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 알파토코페롤이 1차적으로 산화제 역할을 해주고, 그 자신이 알파토코페롤이 라디칼이 되어있는 그 라디칼을 바이타민C가 원이, 원상태대로 환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알파토코페롤만 섭취하는 것보다 이 같이 비타민 C 이런 것 같이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 쪽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에,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